그걸 아는 순간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와 진짜 천둥번개로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너무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내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한 상태라면 고통을 주는 현실이나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다? 내가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정의할 때만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내가 정의합니다 아 순간이 거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무조건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도 정말 절망적이라 봅시다 내가 만약에 자결혼을 했는데 애도 있어 애도 있는데 애들이 나 내가 싫다고 막 떠나갔어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고다 떠나갔어 나 혼자야 근데 내가 거기다 죽을병까지 걸렸어 어중카님 이런 상황이면 고통 맞죠? 이거 무조건 고통 맞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좋아요? 저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이제 곧 죽어요 버림받았어요 라고 할때어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제 깨달음 그리고 지혜 2를 봤는데 내 레스터가 딱그 상황이었어 비슷해 뭐 애는 없었지만 비슷해 어? 이쪽에 시안부였잖아 어 그러다가 깨달아갖고 사랑을 깨달았네? 야 나도 그 기회가 왔구나 이게 모든 사람한테 오는 기회가 아닌데 나한테 이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마어마하게 마음의 법칙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자예요 그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 물론 이게 말은 쉬운 거긴 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의식이 전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라고 내가 세뇌하고 있다고요. 나왜이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요. 나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라고. 아니라고, 사실은.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라고요. 신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신은 계속해서, 어휴, 이거 성장, 이거, 너 이거 넘어가면 성장하는데 왜 그거 안 넘어가니? 너왜 계속 붙들고 있니? 이러고 답답해. 신은 답답해 죽겠어. 뭐 화병 걸리겠어. 근데 와뭐그 신의 깊은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벌 받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아니 남들이 안 겪는, 안 겪는 일을 겪어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지? 난왜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야 되지? 남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못 살지? 너무 힘들어 내가 진짜 전생에 뭐 잘못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생각에 내가 의식을 두고 있을 때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정하기 너무너무너무 싫었지만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창조가 됐다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출발선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아 그래 이것도 내가 창조한거구나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벌받는게 아니라 벌받는게 아니라 이 상황 내가 못모르고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 무의식으로 내가 창조한거구나 내가 창조한거구나 남이 준게 아니라 신이 나한테 벌 준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거구나 남이 준게 아니구나 어 그럼 뭐야 내가 바꿀 수 있는거네 그걸 안 순간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와 진짜 천둥 번개로 한대 맞은거 같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너무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역지사지를 해도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이,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악행이 돌아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악행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뭔가에 갇혀있는 것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황조차도 제가 창조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조차도 너무 인정하기 싫었고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무의식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내 무의식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무의식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의식이고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에는 그 상황을 불러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간만에 목소리에 힘좀 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도대체 포춘가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랑 같이 나중에 뭐좀 천천히 얘기를 해볼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은 그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내마음에 이런 게 어딨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공부입니다. 어디 있을까? 찾아내는 게 공부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거 바꾸는 게 공부예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이 상황이 흥미로워졌습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그 마음을 안 것부터가 이미 끝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아! 바뀔 수 있구나 모든 게! 근데 사람들이 하는 실수 뭐냐면은 내가 바꾸려고 해그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 바꾸려고 한다고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안하고 그냥 인정하고 내 마음을 바꾸면은 바뀝니다 바꾸려고 안하면 바뀌어요 어, 이 세상 우리가 항상 청개구리 청개구리 하는데 이 우주도 청개구리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고 안 바꾸려고 하면 바뀝니다 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어, 우주도 청개구리에요 최근에도 저한테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뭐 저는 계속 에피소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하 <웃음> 강연 때얘기 드릴까요? 지금 생긴 에피소드들은? 뭐 어쨌든 어, 지금도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데 어,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 걱정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좀 있었어요 막 전화도 오고 막어 전화해라 춘카야 너 지금 괜찮냐 뭐 이렇게 전화도 오고 어, 그렇게 걱정들을 했는데 아니 나는 눈 너무 좋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왜 걱정을 하냐 아니 그런 상황이면 눈 돌아가고 열받고 너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너무너무 좋다 어, 그니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건도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어, 맞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 태도에 따라서 그 사건의 영향력이 결정이 됩니다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전 좋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어,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가서 야,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나 재밌는 얘기를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통을 즐겼어 많이 그리고 지금도 약간 뭐 어느 정도는 아 이제는 그전처럼 막 힘들고 싶진 않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힘든 일이 와도 그냥 아 내가 이것도 겪었다 저것도 겪었다 이거 덕분에 내가 에피소드가 생겼구나 내 삶이 좀다채로워졌구나다채로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거예요 어. 좋습니다 좋아요 물론 근데 그게 뭐 감정적으로까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저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감정에 머물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 감정에 머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느껴줍니다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아요 화가 날때 화를 내 슬플 때 슬프게 눈물을 흘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슬픔이나 감정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간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거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아 근데 이건 되게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어 나아갑니다